개미 투자자들의 극단적인 선택, 증권사 직원들의 비극적인 결말이 종종 보이면서 아주 옛 생각도 납니다. 이보다 더 심했던 IMF 시절에는 투자자들과 증권, 투신사 직원들과의 사이에서 심한 말과 행동들이 객장에서 난무할 때도 있었지요. 투자 의견을 따라 투자했던 사람들이기에 스스로 판단해서 투자한 분들보다 상처가 크고 암흑 속에 절망만이 가득한 미래가 보였을 거라 생각해보며 그 고통의 크기는 절대 가늠해 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젊은 날 호기롭게 전업투자자의 생활도 해보며 미수와 신용거래, 주택담보대출과 보험증거금대출 등 모든 수단을 통틀어 돈을 빌려도 보았고 잃어도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두신 분들께서 저의 사연을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글을 전달드립니다. 더욱 시 절대 밀리지 않을 것 같았던 코스피와 코스닥의 오름세에서 증권 전문가들이랍시고 틀린 시장 예측으로 저승사자의 유혹의 폭락장을 맞이하고 지금까지 마지막 승부수를 걸었던 많은 분들께 바치며 글을 시작하기 전 최악의 선택만을 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때는 IMF 직전이었습니다. 직장 생활 7년차가 되던 해 회사 업무보다 주식 투자에 푹 빠져 투자한 지 1년도 안 돼서 투자금의 300% 이상 수익을 맛보던 저는 주식 투자가 나에게 적성에 맞는구나 라며 생각하는 청춘이었죠. 정보를 준 증권사 직원들과 술좌석도 하며 지전장이 권하는 전략 종목의 귀동냥으로 보고들은 중소영주에 과감하게 미술을 지르고 한 달에 수천만 원의 이익이 오고 가던 때였습니다. 거지 조상 안 가진 부자 없고 부자 조상 안 가진 거지 없다 했건을 어릴 적부터 가난했던 저는 3대 정승이 없고 3대 고지가 없다면서 주변에 늘 입버릇처럼 하고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살림이 좀 넉넉해졌다고 거드름을 부리며 부자인 체 하는 꼴이었던 제 가그날도 어김없이 동네 술집에서 지인들을 불러 투자 수익을 자랑하고 너스레를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방끼리도 친하게 지내기도 하였고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던 동생이 제가 있던 막걸리 집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 동생을 구두닦이 동생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구두닦기이시고 가업을 물려받아 당시 본인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천만원짜리 적금을 타게 되는데 주식투자를 하고 싶다며 형이 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저야 쥐기가 한창 올랐던 터라 대수롭지 않게 적금 타고 나면 다음 달에 집에 한번 오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외환위기설이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면서 시장이 급락하였습니다. 여느 사람들처럼 지금과도 마찬가지로 저는 당시 증권사 직원들의 말을 맹신했었죠. 출렁임이 클때 수익률은 커지는 법입니다. 낙폭이 클때 반등은 오는 법입니다. 외환위기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주식시장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고서는 상당히 많이 빠졌다고 생각들었던 반도체주와 중소형주의 신용을 풀로 감아넣게 되었고 2일, 3일 동안 연일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종목들에다가 다시 미수풀로 때려박으면서 지방출장을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는 IMF 발표를 국밥집에서 TV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혼비백산, 나라가 망한다. 이것은 분명 지방임에도 분명하거을 모든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압이 규환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연속적으로 6일인가 7일인가 하 한가를 맞았습니다. 그동안에 벌어들인 수익과 모은 돈들을 잃는 데는 열흘도 채 걸리지 않았던 것이죠. 신용증고금이 부족하여 은행과 보험사를 통해 긴급대출에 적금에 주택청약예금까지 동원하여 날아간 90%의 원금 손실을 만회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네요. 또 증권사의 신용을 얻기 위해 부단히 힘썼고 투자를 말리는 지점장을 데려 제가 설득하고는 다시 신용풀매수를 하였습니다. IMF 발표전과 비교했을 때 폭락한 지수차트를 확인했고 구제금융신청 후한달 동안 낙폭이 워낙 컸다고 생각이 들었기에 그간에 내 경험상 단타가 나올 시기다라고 확신에 확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확신에찬 제게 구두닦이 동생이 천만원의 적금을 들고 정말 찾아왔습니다. 워낙 제가 자랑을 하고 다닌 터라 동네에서는 아직 이룬 줄 몰랐으니 찾아왔겠죠. 저는 마침 잘됐다고 딱 좋은 시기에 이렇게 찾아왔구나라면서 제가 크게 물려있던 종목에 동생 계좌를 만들어 매수하도록 했습니다. 종목명은 정확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으나 기증권사라고만 해두겠습니다. 매수 이후로는 국가가 망하기 전에는 기증권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 동생에게 말해두었고 제가 매수한 가격보다 30% 이상 싼 가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복숭아뼈나 발 뒤꿈치나 거기서 거기다라고 일러두었죠. 형 그럼 언제 팔아야 돼? 라는 질문에 별 생각 없이 네가 매일 퇴근하는 시간에 저기 보이는 저 증권사 간판에 불이 켜져 있으면 계속 들고 있고 간판에 불이 꺼지면 바로라고 했습니다. 증권회사는 항상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모르는 동생은 믿음의 찬결이로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술한잔 얻어먹었었네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6개월 동안 70%가 더 빠졌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고서야. 그 당시 주식시장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엄청난 방황을 하며 전라북도 완주군 대둔산 근처 여관에 가서 유서까지 쓴 적이 있죠. 이후 어찌저찌하여 미국의 친척분이 소식을 듣고서는 여기에서 잠깐 정착하고 한국을 잊고 지내는 게 어떻냐는 권유에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후 잠깐 명절에 고향으로 내려와 차례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나니 동네 사람들이 집에 놀러오더군요. 쿠트딱기 동생의 아버지도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한손에는 한우세트와 한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서 말이죠. 옆에 동생도 함께 있는데 얼굴이 굉장히 밝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앞마당 마루에 둘러앉아 그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 까맣게 잊어먹고 있던 기증권사의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동안 수차례 증권사에서 매도를 종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은 간판불이 꺼지지 않았다며 팔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그 주식을 이제 다 팔았다고 하더군요. 팔았던 이후로는 당연히 간판불이 꺼져서였답니다. 제가 간판불이 꺼지면 팔으라던 뜻은 망한다는 뜻이었는데 알고보니 그 증권사가 사거리 앞 확장 이전으로 공사를 시작하니 증권사의 불을 끈 것이라 하더군요. 하지만 동생은 철저히 그 말만을 지켰고 천만 원이었던 돈은 2억이 넘는 돈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4천만 원 전세에 살고 있던 구두닦이 아저씨에게 저희 아버지께서는 장씨가 열심히 사니깐 아들에게 이렇게 복이 온 거라고 하셨고 같이 따라온 복덕 방하는 친구 녀석은 그때 그 돈이 지금 이 돈이냐며 까무라치고 신기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물론 오한이 봉봉하고. 내심 부럽기도 했고 그저 이 동생 녀석이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구두닦기 동생은 제게 형 고마워 형 소식 들었어 나도 형 덕분에 이렇게 된 거니깐 형이 잘될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더군요 이후 동생은 구두가죽 관련 사업을 시작했고 더욱 재미난 일은 2000년에 방배동 설해 초교 앞에 38평 S아파트를 구매하고 또몇년후 엄청난 시세 차익과 함께 큰 돈을 만지고 있는 동생이 되었습니다. 동생 덕분에 저도 한국에 다시 정착하여 잘 살게 되었으며 저나 동생도 장가도 잘 가고 떡두꺼비 같은 자식들과 부부 동반으로 지금까지도 함께 여행도 다니고 있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IMF 이후 1년 이상은 경기가 더안 좋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국제 경기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고통을 호소하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급하다고 해서 서두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신용거래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들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미수거래 또한 몸과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더라도 현금으로만 거래하시고 직업 또한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 지난 과거와 경험에서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간과 돈, 보다 중요한 기회 모두를 잃지 말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글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사람 앞일 모르는 거니까요. 단 천만원으로도 2억을 만들고 수십억 자산가가 되는 길을 걸으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